잠들어가지고 새벽에 2시 반쯤에 깨가지고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웃음> 얼굴이 굉장히 까무셨어요 <웃음> 제 대학교 선배인데 예전에 철고촌에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고 관련돼서 가면 항상 계셨어요 <웃음> 몇년 전배신데요? 음.. 4번 정도? 어, 엄청 동안이시네요. 옛날에도 어. 저거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에서마에서하에서하고 있었는데. 아 과선배 없구나 맞다. 아니 아니 죠 제가 철고 총감 한하이 있어. 이 오, 어. 뒤에, 오늘 할 얘기는 후배들에게요후보들이라의드 선생님? 맛만 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시간 다만 보시게. 조금만, 조금만. 안배운 거. 아니야, 선생 해물들은 맛있어요. 네, 무려워 <웃음> 네, 네, 네. 아, 아. 네. 가세요. 네. 네, <불비> 우리 유일하게 조회수가 나오는 <불비> 아 그래 <불비> 한마디 해줘 박지빈 <박치민> 화이팅 <웃음> 법사에서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웃음> 선배님, 가만두지 않겠어 선배님이시라고 제가 그런데. <웃음> 3년선배죠, 3년선배 4년선배가 아니셨구나 93이잖아 네. 오, 나 90이니까 어, 진짜 엄청 동안이신 것 같아요 진짜요? 그당시에고 네. 똑같아요, 여나다준비좀 <웃음> <하나 더. 웃음> <웃음> 사갖고 좀 많이 <웃음> 사갖고 사갖고 <웃음> <웃음> 자 하나, 둘, 셋 입증을 써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 공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나라 그만이 중종을 감정을 가지고는 외야되겠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한 목소리입니다. 수야, 가3스2이벤트하고다 <웃음> 웬만한 여기 등장하는 이벤직원들선물 받는 이니다 박수민 여러겠습니다 박주빈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웃음>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박주빈 의원은 지난 총선에 영입된 인사 중에 가장 성공 케이스예요. 네? 공천 마감 2시간 전에 가장 늦게 공천되었으나 지난 전당대에서 최고, 최고 득표율로 최고위원이 되어버린 응? 응? 네. <웃음> 신인 최고의 성공 케이스다 어떻게 했냐 신인 시절 아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드셨잖아저 <웃음> <웃음> 어색함 자 <웃음> 여러분, 다시 보시면 어떠십니까? 어... <웃음> 다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어, 들어보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건경수 사건 조정 관련된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다시 청소년 시즌이 돌아왔고 훌쩍 4년이 지나버렸잖아요 네네. 네. 본인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처음 그때 굉장히 어리버리하면 좀턴것 같아요 어. 어리버리한. 그리고 네.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방법 네. 사람들하고 호흡하는 방법 어느 정도 배운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초선에서 최고위원까지 돼버렸으니까 당대표하고 네.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감히 <웃음> 그래서 뭐좀 달라졌다는 느낌은 좀받고요 그들 스스로도 어떤 기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다. 왜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의 입장처럼 자꾸 포장이 돼서 기자분들이 전화하시거나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좀 많이 어. 그 거절하거나 또는 자제하거나 이런... 이러다 해고위원 뭐 됐다고 이제... 변호사 시절에는 그렇게 전화 잘 받아주시고 하더니만 네. 뭐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막. <웃음> 왜 이렇게 됐냐. <웃음> 근데 뭐 제가... <웃음> 기자들 따위 전화 안 받아. 이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게 당의 입장처럼 막 되는 경우들을 음. 경험을 했었고요. 가족들이나 네. 친구들이나 보좌관들이나 네. 당신 변했어. <웃음> 그런 거 없습니까? 예전에 선거 나왔을 때는 누가 봐도 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 친구들부터 안 도와줘도 되지. 면서 <웃음> <웃음> 어, 어. 그다음에 실제로 4년 동안 뭐, 이일저일 쫓아다니다 보니까 친구들 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게 서운할 수도 있고요.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거의 없어지죠. 예. 네. 실제로 뭐, 밖에서 술 마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거의 없고, 뭐, 아이를 데리고 가끔 진짜 시간을 내서 아이하고 놀이터에서 잠깐 놀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면서, 아유, 아이까지 봐주시다니 참 고생 많으시네. <웃음> 뭐 그래서 모든 행동거지가 다 조심스럽고, 제 짝꿍도 불만을 많이... 어떤 얘기했죠. 불편을 불만을 합니까? 제 짝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계실 때 짝꿍이라고 합니까? 아... 짝꿍아 이렇게 불러요? 니 저는 <웃음> 그제 짝꿍 이름이 강영구예요. 아 진짜로? 왜 이렇게 충격받으신 표정이세요? <웃음> 영구야 이렇게 부르고 제 짝꿍은 뭐 사... 기분 좋을 땐 오빠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야이 삐리리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부르죠 야이 그다음에 뭡니까? 어, 뭐 편집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국회의이 됐기 때문입니까? 야, 아니면은...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1년 7개월 됐는데 태어나고 나서도 제가 거의 많은 시간을 아이하고 못 아... 보내니까 정신교육 가끔 시키고 저한테 <웃음> 정신교육. 앉아? 어 앉아 <웃음> <웃음> 어. 손 들고 <웃음> <웃음> 오늘 나하고 얘기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 <웃음> <웃음> <웃음> 훈시. 네. 한 30분 갑니까? 훈시 시간은? 아, 30분만 가면 너무 고맙죠. <웃음> 지적사항도쭉지적하고 네. 근데 다, 다 이해해야 되고요. 다 이해해야 저... <웃음> 맞지는 않으세요? 예? <오케이>. 네? <웃음> 며칠 전에 안경이 한번 날아갔는데. <웃음> 근데 제가 다 이해하고 지금도 미안하고 근데 하여튼 이번에 다시 나갈까 이를 고민했을 때 네. 하여튼 제 짝꿍은 도 진짜 나가려그러냐? 어, 어. 또 할려고? 어. 네. 설마? 이러면서 어. <웃음> 뭐 제가 가타부터 얘기를 쭉 계속 안 하고 미루다 보니까요. <웃음> 미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웃음> 어, 그런 기법을 뭉개는 기법을 쓰셨구나. 네. 집안 사정은 잘 알겠고요. 근데 이제 신인들이 이제 막또 마구 영입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어그 분들에게. 꿈에 부풀어 있을 그분들에게 네1 <웃음> 2 3 정도 네.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고 선배로서 네 지난주에 원종건님이 여기 출연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멘토인데 그 <웃음> 왜 연락을 안 하시냐 라는 걸 했는데 분이 딱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웃음>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웃음> 네. 주시면서 큰일 났다 챙겨야 된다 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약속을 잡고 형 그, 건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된 날, 밤에 9시 좀 전에 만나서, 네. 뭐몇명또 정치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일정 훈실을 해줘, 제가. 뭐라? 그래,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웃음> 내가 다해봤는데그 <웃음> <웃음>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뭐?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이제는 유리형왕 속에 들어간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야 된다. 음. 언제 어디서나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말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처음에 이제 영입되고 나서 당에서 들었던 얘기가 무단횡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단횡단 네. 하면 안 된다 초기에는 되게 그런 주의를 많이 어, 아주 사소한 네. 건데 왜냐하면 조그만 거 가지고도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또 관심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더 면밀하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왜냐하면 판단하려면 두 번째는 언론 인터뷰 그렇죠 예. 네.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론 인터뷰 들어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렇죠. 질문들도 있어요. 그게 네. 어떤 파급을 불러올지 어떤 그렇죠. 노림수로 그 질문이 들어는지잘 모르죠. 잘 모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잘 몰라요. 3년 지나면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자는 그나마 낫고또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자는 웬만하면 좀 피해야 된다 네, 네. 이런 것까지도 네. 어느 정도 판단이 쓰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게 아직 없으니까 이제 인터뷰를 네. 하게 되고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또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만큼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부 발언을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이게 기사들이 나오는 고경우는데 평생 안 겪어본 일이에요. 네, 안 겪어본 네. 인데 그런 얘기를 해, 해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SNS 팔로우는 늘려라. 대신에 SNS에서 들어오는 여러 그 답글이나 어뭐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받아들이되 상처는 입지 말아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건 네. 어려운 건데. 어려, 그건 어렵죠. 근데 팔로우는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지나면 언론사에서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게 SNS예요. 그래서 팔로우는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상처받는 말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 듣긴 들어야 돼요. 하지만 상처받기 시작하면 힘이 쭉 빠져요. 네. 그리고 우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했습니다. 또 욱해가지고 갑자기 댓글을 단다든가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는 아마 크게 책임지지 않을 거다. <웃음> <웃음> 그게 제일 중요해. 네, 당에서는. 당에서는 크게 책임지지 않을 거고 또 점점 바빠지다 보면은 어떤 정규적인 어떤 스케줄 짜서 뭐 당이 챙겨주거나 하는 건 점점 더 없어질 거다. 그럴 때 너무 외롭고 힘들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이렇게 뭔가 스크럼을 짜가지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저, 저하고 원종건 님만 본게 아니라 같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분들을 좀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부터는 좀한 배에 탔다고 생각하고 외로울 때는 나, 나 찾지 말고 유혹찾좀좋 <웃음> <웃음>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결국은 영입된 사람들이 그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 해줬어요. 그리고 공천의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공천의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다들 벌써부터 불안해요. 벌써부터. 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나는 지역 이냐 비례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정될려면 한참 남았다 그왜냐면은 일반적인 지역구 공천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빈 곳이 확정되면 거기를 전략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입된 인사들은 보통은 일반 지역 공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하든지 비례를 줘요 그러니까 뒤잖아요 한참 되죠 한참 네, 근데 그것조차도 이분들이 모르니까 당장 자기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다 네. 그리고 뭐 영입됐던 몇 호는 벌써 연락을 받았대더라. 다 헛소문이거든요. 헛소문? <웃음> 막 그런 소문을 듣고 막전전긍긍하고 <웃음> 그러는데 전전긍... 그러지 말아라. 그 본인 에... 예를 들어서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저 때는 뭐 하나하나씩 다 팔려나갔죠. 뭐. 팔려나갔죠. 뭐 교회님 어디로 간다, 누구 어떻게 된다, 누구 막 한다는데 제가 이제 명단에 포함돼서 그 올라가는데 두번 키를 당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남들은 하나씩 가고 그러니까 좀막 그때 한번 나와서 말씀 드릴 요 그렇죠. 완전히 포기하고. 어, 벌어진 거지 마지막에. 예, 예. 더 이상 찾는 사람도 없고.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또그 얘기도 했었어요. 시민사에서 운동, 활동하시던 분들은 저도 겪었던 공포인데 한번 이제 정당에 영입되거나 이쪽에 발을 디디잖아요. 뒤지, 그래서 잘 돼서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시민 진영으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편견이 뭐냐면 어? 제 정치하려고 시민사회 운동을 했네? 라는 편견도 있지만 또 정치 영역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진영 내부에서도 네. 시민사회 그 운동 진영에서 어떻게 어차피 거기 갔다 오애 아니야 네, 더럽혀진 거죠 네, 그래서 활동을 하기가 되게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 큰 마음 먹고 또 용기 내서 이쪽에 왔지만 잘안 됐을 때 아예 돌아갈 곳이 없는 거 아니야? 공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고 싶은데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길래 또 그렇진 않다. 너희들이 해왔던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겠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안심을 시켜줬죠. 네.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는 향후에 있을 프로세스 음. 제일 궁금해하고요. 그다음에 각 프로세스 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뒤에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할 일들 먼저 좀 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중에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도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좀 계획을 당해서 짜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국 순회 다니는 어. 그래서 아마 그 기회가 제공이 될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어 워낙 영입 인사들 많으니까 저희 때도 많아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있지만 한 무대에 수명이면 수명을 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명 정도만 올라가서 발언을 할 기회를 줬었단 말이에요 저는 영입됐는데 한참 동안 그 기회조차도 안 줬어요 <웃음>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기회가 오긴 올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라 내용을 잘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니까 조금 안심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술을 사줬다는 거에 대해서 대만족을 <웃음> <웃음> 네. 내가 답답한 일일 때 이제 연락할 사람이 생겼구나 네. 인재영이면잘 되고 있습니까 요새? 지금 인재영이 잘 되고 있죠 어떠세요 네. 느낌이 좋아, 좋죠 예, 인재형이 잘 되고 있고 이번 주 일요일이면 10호까지 됩니다 10호가 어. 되면 은 10호 기념으로 같이 와서 그럼 1호부터 10호가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크쇼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어.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웃음> 그런 거 하니까 시간 되시면 일요일 날그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남아있는 인사들도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어, 오, 그런 사람도 들어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이... 그...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웃음> <웃음> <웃음> 많이 놀라실 만한 사람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감 가지고 봐주시고 일요일 날 같은 때 시간 나시면 오전에간대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은다 보시고 얘기도 드, 들어볼 수도 있고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도보에 계시니까 당내 선거의 달인들이 있잖아 선거 달인들이 네. 있죠 선거의 달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나 혹은 집중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당연히 영남 쪽이 될것 네.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정당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남 쪽은 과영당 쪽으로 딱 모여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막판에 혹시 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음. 예측하지 그래서, 못하는 변수가 생길 네. 예측하지 까. 못하는 변수들이 어. 생기지 않을까 총선에서 항상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네. 그, 그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정당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 은 선거가 많이 망하거든요. 20대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 옥새 파동이라서 옥새를 들고 어디 가버리 시잖아요. 이런 게 생기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네. 보수 통합의 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가능하고 있어요? 영향은 있을 거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거다. 왜냐면은 1단계 통합이라는 게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 의원인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거예요. 1단계 통합만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포인트는? 그게 이제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고 이러면 네. 영향력이 점점 커지겠죠. 비례 정당에 대한 걱정은 어때요? 비례 정당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돼 있어요. 양쪽에. 그만큼 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은 비례 정당이 출범했을 때어 표도 조직적으로 거기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 현재 선거 시스템으로 치면 어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 한국당 얼마나 매끄럽냐 그렇지 않냐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일단 만들긴 만들 거란 말이에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죠. 선거는 총선은 총력전이니까 할수 있는 걸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명문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비례정당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혹은 시민사회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안 되겠어 우리도 뭔가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치더라도 비례 후보들을 빌려줄 수도 없잖아요. 선관위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비례 후보를 다 선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그 하고. 시나리오 1, 2, 3, 4, 5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비례 민주당 하안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우면 승부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잘 선전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개발도 박차를 좀 가하고 또 인재 영입도 지금 성공적이어서 그런 어떤 새로운 활력들에 대한 기대도 좀 있고요. 예. 편법은 쓰지 않고 그 대응하겠다는 건데 상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 시민사회가 만든 비례정당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는 쉬울 것 같은데 비례 후보는 어떻게 할 거야? 비례 후보는 민주당은 발찰을 거쳐서 오랜 검증을 거쳐서 후보들을 영입했지만 시민사회에서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 정당은 만들 수 있는데 나머지 절차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와, 이거 정말 큰일 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웃음> <웃음> 그렇게 되면 한번 뭐 고민해 볼수 있을지 언정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국민을 믿고 열심히 하자. 그래도 비례 정당에 대한 우려가 한... 계속 있습니다. 음거는요 끝나면 숫자로만 평가합니다. 그렇죠? 정책과, 이제 응입과 다 좋아요. 숫자로 모든 거가 다합리화세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는 다 잊혀져요. 그리고 나서 그 숫자로 나머지 4년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큰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비례한국당을 하는 게 자기들이 말하듯이 막 쉽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여기서는 무슨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될까? c f 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거 한번 건의해 봐주세요 네 <웃음> 부인한테 건의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저희가 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이나 그것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네. 하여튼 그걸 따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제가 오늘은 보내드릴 테고 성공한 선배로서 앞으로 계속 모실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그때 계속 이런 영상 <웃음> 드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설픈 영상을 계속 들면서 민주당에서 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 왜냐하면 정당에 대한 욕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 옛날에. 네. <웃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 훨씬 더 색깔이 빨가 빨갛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냐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해주셨어요. 못 견디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제가 들어보고 와또 동료 의원들이나 선배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혁적이고 성렴하고 그분들이 힘을 필요할 때마다 정말 전력으로 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뭐 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기세호로 특조위도 만들 수 있었고요 이번에 공수처라든지 건경수 사건 조정 선거법도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례를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10석 이상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딱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우려나 걱정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더 좋은 정당,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했다 싶으세요, 그래서? 후회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국면과 가정에서 힘을 보태주셨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